안녕하세요 제이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레스워치 버스룸 콘스탄틴 페트모니로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의 현재 매장가는 2370만원 이고요 아직도 홈페이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래 설명을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다른 색깔의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핑크골드 이고요 18K 핑크골드 베젤의 크기는 40 그리고 드레스워치답게 아주 얕죠 두께는 6.79입니다 b c 시피엘레게이터 가죽이고요. 이렇게 뒷면을 독특하게 부드럽습니다. 까슬까슬하면서도 부드럽고 이쪽은 좀더 다른 가죽을 썼습니다. 아르디옹 버그리고요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뒷면을 보시면 이쪽에 레퍼런스 넘버가 있습니다. 이 시계 레퍼런스는 81180이고요. 바세럼 콘스탄틴 그리고 레퍼런스 넘버 바로 옆에 보시면 지니바 s e 이죠 지니바 홀마크가 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.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40 그리고 방수는 생활 방수 정도 되는 30m입니다. 깔끔한 드레스워치입니다. 2019년도 제품이고요. 네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레퍼런스 넘버 81180 매장가는 2370만원이고요. 칼리버는 1 4 0 0 을 가지고 있는 퍼세론 콘스탄틴 페트로무니 제품을 소개했습니다. 짠